오딘에 밀려 매출 순위 2위, 3위를 하고 있는 NC소프트가 새로운 게임 블레젠솔2를 8월에 출시 확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며칠까지인지는 나와있지 않고요 아마도 오딘을 저격하기 위해 출시일을 맞출 거라 예상됩니다 오딘의 8월 업데이트에 맞춰서 정식 출시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4월에 영상으로 한번 다뤘는데 뭐 아직까지 인게임에 관한 정보는 풀지 않아서 어, 기존의 정보들을 한번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리는 불서 1의 홍문파와 진서연 이야기로부터 수백년 후의 이야기이며 단순히 불서 2의 이야기만이 아닌 이 블레드 앤 소울 스토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서사시로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태초의 이야기까지 꺼내서 어, 생명을 파괴하는 수라와 생명을 지키려는 자 신수가 또 있으며 여러 유저들의 얘기 중에 이 수라와 신수 중에서 한 가지로 어, 변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어, 저는 만약에 있다면 은 각성기 같은 느낌으로 몇 초간 변신하는 스킬이지 않을까 싶네요. 불소트의 특징은 무기로 클래스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검, 도끼, 권과 기공패, 활, 법종 총 6가지 무기가 존재하고요. 다양한 무기로 전장에 따라 클래스를 변경해서 싸울 수 있는데 어, 이 부분이 이때까지 리니지에서 아바타 뽑기로 클래스가 정해지는 걸 보여줬기에 이 블레이드 앤 소울2도 클래스 정하기부터 뽑기로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마 첫 스타트는 원하는 클래스로 시작하지만 무기 뽑기를 통해서 높은 등급의 클래스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이번 7월 19일 공개된 영상에선 엄청난 그래픽을 선보이며 불소2의 커스터마이징을 강조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쇼케이스의 영상들을 보면 해당 커스텀 영상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잘 보이지가 않으며 실사같은 의상의 표현은 우리눈에 익숙한 그래픽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번에 보여준 영상은 그저 홍보용으로 제작된 시네마틱 영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항상 보여준 영상대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딱히 믿음이 가지 않네요 불소2 역시 오픈형 m m r p g 의 장르로 필드보스가 존재하고 린지2M의 자리체와 같은 균열이 존재해 일정시간마다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제2의 나라와 오딘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특이하게 불소2에선 스토리 설정에 맞게 2계에서 나온 소라의 목들이 다른 목들을 사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종족은 현재 세가지의 진, 건, 링종만 선택이 가능하며 불소원의 종족으로 클래스를 정하는 것에 비하면 은 이번에는 무기로 정하기엔 어 종족은 그냥 하고 싶은 걸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쇼케이스에서 스토리, 컨트롤, 경공 이세가지를 강조했는데 모바일에서 과연 이세가지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지 어 결국은 퍼프를 이용한 PC에서 플레이해야 그 재미를 온전히 느낄지 좀 갈라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나 컨트롤 부분은 무공의 콤보 사용과 눈으로 피할 수 있는 회피 기능, 파티원이나 길드원과의 합동 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넷마블이 선보였던 불쏘 레볼루션이 이런 느낌을 잘 살렸었는데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전투 부분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 또한 짜여진 연출로 느껴지는데 어, 인게임의 전투 모습으로 보였다면은 신뢰가 갔을텐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소2만의 새로운 시스템 월드 챌린지를 통해 새로운 던전을 열거나 전설 장비 제작법이 열리는 등 유저들이 함께하는 플레이를 메인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 월드 챌린지의 조건은 뭐 최초로 보스를 잡는다던가 여러가지 NPC를 만난다던가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등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모험을 하면 달성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단위는 개인이 아닌 그 서버인원 전체인 것 같고요. 함께 모험하고 업적을 따낸다는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대가 되네요. NC가 이번 불소트를 통해서 기존의 BM을 바뀌게 될지 아니면 이전과 같은 BM과 똑같은 육상 방법으로 나락을 가게 될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들이 풀리게 되면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